어, 이거 이쁘네요. 볼텍스. 어. 많은, 어느 회사지? BNT. 어. 아, BNT. 이쁘네. 이거 라이프 존인데. 이게 가스인가? 아 이거는 아, 예, 예. APC9K라고 되어있는데 아, 이거는 원래부터 이런 모양이였어요. 호세이돈 아, MOA ONLY 1원아1원이면은패치는가져 그냥 내고 가라고 이러나? 아 아닌데? 아닌 있는 예. 아 이게 1원이다 슬라이더가 c 요거는 내고 가도 되는 거 같아 아이러니까 물어봐라니까 이라지. 그냥 끝까지 하라 그래 가져,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어. 스케어즈미 프리 기프트? 아, thank you. <웃음> 어, 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여기다 넣으려고요. 이런데 오면은 이렇 기프트로 많이 있어요. 패치. 스티커는 딱히 쓸 일이 없거든요. 이런 거. 자, 실리콘 카치 근데 이거 더 정말 싸다. 이거 슬라이더가 글록 슬라이더인데 천 원이잖아. 어. 이네요, 근데, 문제가, 참, 기본 베이스가 어. 18C용으로 나와요. 18이라고? 아, 이게, 아, 맞네. 이건 어. 18 글로시야. 아, 이건 18이다. 얘도 똑같이 하는데, 안에 기믹이 어. 18C대가 보완이 되게. 이게? 안에 이제 말 그대로 셀렉터 바꾸면은. 아, 셀렉터만 없으면 빼버리면은 쓸수 있는 그걸로 바꾸 아니, 아니, 아니. 셀렉터가 안에 있어요. 피스톤이냐면. 아, 아, 아. 어, 이거는 아닌가? 아, 아닌 거아 예, 이렇게. 아닌데, 34인데? 아니, 아니, 아니. 17. 아, 적혀있잖아, 어, 17요. 나중에 만들 때, 어. 여기 엔진 요 위치에다가, 셀렉터 어. 버튼 넣는게 응. 있더라고. 어. 물어봐야 돼요 아마 이건, 이건 아니는데, 이거는 그냥 17 되냐고. 아, 천 원이면 이게 얼마야? 3, 4만 4천 원? 네. 아, 4, 4만 4천 원? 어.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합땡개 봐봐. 이게 뒤에만 움직여. 어? 이렇게. 테시트이리게 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 보는 거죠. 아니 그냥 아라고왜 자꾸 이나 아. 안에 보여주려고 어? 이번에. 아, 절대 아. 데 이게 슬라이더가 음. 플라스틱이에요. 음. 네. 음. 되게 신기하네 아, 네.. 네. 네. 아, 유 예. 땡큐. 근데 이거다. 이 그런데. 어? 같이 어. 방식이 같은데. 어. 게 약간 거라서이쁘다 이거. 하나 사세요. <웃음> 아, 땡큐. <thank> 조만 <you. 웃음> 네. 네. 슬라이더가 되게 특이하네, 이게. <웃음> 대시 같은 그런 스타일. <목소리도> 아, 우리 <오리오>. 어... <목소리도> 저 뒤에 저런 슬라이드 모양이잖아 뭐... 짱이 아니잖아. 네. 우리 그때 아, 이거 이쁘다. 아니 이거 이쁘다. 뱅이 금색, 자메이카 어, 타입. 이 맥주 예전에 먹어본 것 같다. 음. 이거는 이제. 아, 아 프라모델. 오케이. QRF 매거진 부스라 는데요거는뭐 저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패스. 어 T38 있네. 저 예전에 협찬 받았는데 T38. 네 한번 보자. 이거는 그거 아이고 오라이트. 이거 오라이트. 새로.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요 네. 많이 사던데. 많이, 올해부 많이 사던 것 같더라고요. 가성비죠. 네. 네. 음. 이거는 h p 세팅이 되네, 폴리스타가. <웃음> 네. 네. 네, 이거 다 바꿨네. 이상들. <웃음> 아 여기는 매장이 <목소리> 특이한 게로브리체사 <로브리치에서> 제품을 <목소리> 와, <목소리> <내> 파는구나. t 9 거. 사다고 이거는 야. 이게 집비인가 야, p 9이게요번에이고 SS T238에서 9. 나온다는 그 샷건용 트레이서 같은데? 아니, TP9용 같은 데 그냥 MP9? 네? 그래? 저기 어? MP1이 전용 같은데? 그러니까 T238 트레이서 유닛인데, 이게, 이게 아답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샷건용 트레이서가 나온다고 했거든. 아, 그거 봤어요, 봤어요. 어. 그래. 요거는 GNG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이거 뭐야? ARP9? 아니, 아니, 이거. 스피드 큐브용으로 뭐 만들었다 미국애들 많이 쓰던 레이거 있다 아웃바레이 이쁘네. 얘네 ATP 세팅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상하게 KW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오늘 어째 보통은 더는 과해가지고왜새 남자의 배신인가. 아 이거 되게 이쁘다. 음. 얘는 총 진짜 뭐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예쁜 것 같아요. 하나 사실입니다. 이게 노브리치가 쓰는 그 스나이퍼 시리즈들 이런 것들. 딱히 제가 이걸 한 적이 있는데 딱히 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분 얘기하면 싸게 드릴게요. 켄티가 아니면 스타일아 티고버 이건 전시 아 이거 만져볼 수 없고 여기는 P, P A F 라가 전시 어 박격포 것들 전시. 잘됩니다. 어. 아, 이런 총은 집에 하나 거실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문, 앞에다가, 에, 문 앞에 딱 놔두고 전화, 이렇게 하면 뭐, 아, 좋을 것 같은데. 포즈 삼 채워달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i 파 s like 여기 was m a It's like it 리 It's a d t i k e d t s e l a d i 장 오면 이런 패치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눠준다 저볼 챙겨요 이런 쪽은 참 게임하기 더 좋고 아. 얘는 바디가 메탈인데 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얘도 플라스틱이네 다 플라스틱으로 뭔가 이거는 딱 보니까 진짜 게임용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 바디가 다 플라스틱 아, 얘도 플라스틱인가 뭔가 아얘 메탈이구나 이쪽은 이제 메탈 제품들. 아 이거는 플라스틱인지 메탈인지는 만들어 가지고는 모르겠네. 나는 아, 이 말, 이리 이리 마음에 들었네. 음, 음. 여기는 에스롱 에어소프트. 여기는 뭐 자잘한 옵션들 많이 팔더라고요. 여기. 예전에 와서 많이 사갔었는데. 이거는 아마, 어, VSR용인 것 같은데. 아마 이거 VSR 옵션들, 자사에서 라이플도 많이 팔지만. 이거는 슬라이드. 버퍼 버퍼 되게 특이하죠. m 터블레니다 업그레이드 이런 거.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아이폴있인데 아무로 되게 이쁘잖아요. 셀라이드 같은데. 어? 셀라이드. <웃음> 가격이 대만 12,000달러네. 와, 12,000달러면은 한60한 5, 60만 원 정도 하겠네. 근데 이그 정도. 5, 60만 원 5, 60만 원 하면 12,000이니까 한 4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팔면은 아마 이거 한 100만 넘겠죠? 음. 아, 이거 와이플. 음. 음. 전동건들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도 회사들이 큰 회사 작은 회사 상관없이 많이 만들어 파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음. 이런 옵션들 되게 부러워요. 이런 아이 파는 게 스나이퍼용 옵션들에서 비스톤 헤드 이런 것들 뭘 사는 게 결정적으로 선택권이 많잖아요. 선택권이 많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이분처럼 시연도 해볼 수 있고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에스롱 에어 소프트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스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진짜 한번 오셔가지고 저쪽 뒷면에 어, 매니저 뒷면에 있는 애, <웃음> 뒷면에 있는 저런 것들 다 스나이퍼들 엄청 많으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라일락스 여기가 모델옥스 그니까 러 바로 MWS 옵션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어, MWS 리시버 모델 웍스, 아니,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팔더라고요. CNC로 깎은 거죠 이렇게. 이게 아마 마루 MWS 베이스로, 있네요. 마루 MWS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근데 가격이 싹하게만큼이나 비싸요, 여기 여기가. ROCT91 컨버전 네. 킷 네. 그러니까 네. 요런거 네. 네.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K2를 네. MWS용으로 K2 컨버전 킷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 대만제식소총 같은데 보니까 대만제식소총 아니가지 MWS용으로 이렇게 컨버전 할수 있게끔 네. 2 네. 바로 이 -E AK에 네. 네 이렇게 스토고대하이었다 네. 음. 남은 음. 네.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 마루 W S 베이스로 렇게 튜닝들 옵션들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라서 2019년도 왔을 때부터 항상 매장에 방문했었는데 이런 거는 와외술이네 아, 이런거는 정말 소장용으로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뭐 판매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마루이 MWS 가지고 컨버전 키스로만드는 저기 적혀있네요 분명히 이런거 팔면은 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시아 정말 이쁘다 이거 그리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 제가 모델업스 제품을 이걸 하나 갖고 있었는데 작동성은 뭐,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라일락스 도 라일락스는 은근히 이게, 우리 라일락스 부스가 예전에는 좀 넓게, 크고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라일락스가. 예전에 라일락스 매장 되게 넓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난것 같은데. 네. 근데 계속 카메라 돌아다 해도 똑아저이도이 어, 어데요 기름 냄새가 난 아니야. 티 배출이 더 컸대. 오. 이쪽은 확실히 좀 이렇게 보기 힘든 것들은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요. 유니콘 찾으라고 해야 되는 말이 뭐? 어 유니콘? 아 유니콘. 아.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유니콘 에어 서포트 라고 하는데도 유니콘 에어서라 좀 뒷간에 줄것 같은데 네. 확실히 여기는 또 옵션들 파워 MWS 파워 아, 파워 아, 아, 이런 것들 저, 저, 저. 아 여기 있네 香港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门澳 요거 네, 잖아 저거, 저거, 그 거잖아, 저거. 저거 응. 뭐, 가격은 똑같아 여기 적혀있어 음. 여기 여기 어았어 아, 요거 어차피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스타일이야 그, 경포같은 어. 어, 어, 어, 느낌 음? 이거? 뭐지? 어, 여기가 네. 유니콘이라고 하는 글로 옵션들, 이너바렐 파는 데인데, 출입구로 나가야 돼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얼마 전에 출시한 건데, 저게 저거잖아요 네. VFC 글록용 캠인데 호복고무, 호복을 조절할 때, 요 밑에서 조절해. 음, 원래는 VFC 글록이 호복고무 조절을 바깥에서 육각렌치로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겠끔 음, 네. 사서 가야지. 어? 예. 네. 이건 어디 건지 모르겠네. 트레드를. 니는부에브 글로긴데? 아니 없죠. 어, 내만 사네? 일반, NWS 플레이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이게 잠그면은 쪼아드는 이 위에서. 점점 네. 내려가가지고. 네. 어, 젠타이브 용으로도 이런 걸 팔고 한데, 샀습니다. 예? 예. 19 or 17. 예, 오케이, 오케이. 잘 샀어요. 어쨌든, 근데 가격이 어, KIC랑 KIC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요. 네. 행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할인이 많이 되고 이런 건 안,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민 좀해 보다가 G45 사펴줘요 네. 저거 내일 와서 다 보는 걸로 오! IDK 슈팅클럽 아, 대만이 이런 게 되게 많더라 IDK 슈팅클럽 이거 챙길까요? 어 경민이? 경민이는 여기에서 샀죠? 어 샀지 그 총이 내가 샀지 다시. 네, 네. 모디파이 매장인데 요거는 보디파이가 또 스나이퍼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해서 그런 옵션들 b 어, b 탄 예, 중중량탄입니다. 네. M9A1은 M9A1은 베르타예요. 네, 그렇죠. 꽤 많아요, 여기도. 여기 모드 24. 24 X SPS. 예. 이게 제가 막 갖고 있는 종교의 스케어스,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게 이거 거든, 이거 거 음. 저쪽에 가면 전동 건도 팔기는 파는데, 촬영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게 <웃음>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어, 응. 어. 어. 아하하나 이런게 상당히 하끔하하잘되어있는하하같하하하이하하아하시는 네. 분들은 그 사이하하하 응? 응. 어. 음, 괜찮네 그리고 저쪽 끝에 가면은 전동건들을 촬영하고 계셔서 음. 아 형이 또기프트이막 챙겼어 아 그래? 음. 아 내가 저로다어기프트 아아 이쁘네 저는 한개 골라라는데 다베킹사 아, <웃음> <사베킹. 웃음> k 저기 있네 k i 한번 가볼까요? 어, 어. 여기. 여기가 PTS PTS 여기 파네? 저기 아마 저기 줄선 사람이 에미 사고 시연하는 사람들 같은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KUI KY. 여기는 KUI라고 하는 매장인데, 여기는 어차피 건샵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서 되게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샵이라서 되게 커요. 나중에 오늘 오후에 한번 갈 예정이라서 네, 한번, 한번 둘러볼게요. 뭐 이런 총들, 총들 비비탄, 라이플들 음, 그. 음. 아이 퍼프지노 조그만게이있으니까 되게 이쁘다 음. 이 통이 되게 작은 통이네 되게 신기하네요 여기는 네. 음. 이제 에어소프트건을 할인해서 많이 팔거든요 저기샷건 같은 경우는 500달러. 조그만 거, 보리처 같은 경우는 500달러. 500달러면은 조준이 그거 로켓 돌려고 썼는데. 여기 있네. 스파스. 저, 이 싸, 완전 싸. 와우 이 나이트 응? 아, 네. 방학 한번 보세요. <웃음> <웃음> 어, 我给 h f c 에서 非常蛮多的这样，然后，哦。 이게 이게 HFC에서 나온 건데 어, 649달러면 이게 얼마? 음. 나, 나뭐 다, 한, 사보면 그냥 그냥 3만 원사 보면 될것 같아요. 참가, 참아, 참아 싸우자. 자, 이게 3만 원짜리 사건이거든요. 네... 아, <웃음> 지르네. 장전 안 돼요? 아니 장전해 보면 안 돼. 해 보면 사야 된다. 아, 맞아요. 어, 장전하면사야돼 아무튼 한 3, 400 600정도 600 3, 400원짜리. 그 키포트 아이거알아 키포트. 장전 하나. 이거 아니면 해. 나네 손에 쥔거 하나더 이거. 어, 그형좀 들어갈게요. 오 음. 아, 이건 삼각대가 훨씬 더비싸겠그 하고 여기는 보면은, 어, 이런 옷들. 옷 같은 것들을 팔아요. 어. 네.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광학류. 어. 음. 네, 왜? 아, 샷건. 가스식 샷건들이네. 골든이글 싸네. 4,000원. 5 9 0 0원에 4,000원 정도 하네요. 12만원. 13만원 정도? 13만원, 14만원. 여기에 있는 샷건들. 거의 어, 4,000원이니까 14만원 정도 하게. 네겠 밑에 거는 더 싸요. 3,000원. 이 네, 네. 요거는 4,000원 정도 하고 요거는 3,000원 정도. 어, 이것도 또... 웰 거. 웰. 조금 저가요. 사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것들 골든이글 은장 사건. 되게 싸잖아, 사건. 한율이 지금 한 440원 대만 달러. 440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4,000원이면 17만원, 18만원? 이그 정도 하겠네. 저런 것도 저 위에 거. 싸네. 아, 진짜 좋네. 어? 아르티라니?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도 이제 건샵이든요 건샵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파는 것 같아. 아, 그런 거 아, 아, 옛날에 그 AOG라는 샵에서 나왔었는데 그 샵은 물건을 엄청 많이 아크투러스, 아크투러스 제품들 많이 아, 파네.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파네요 그러니까 아, 건샵이다 보니까 요렇게 그거는 뭐지? 아 퍼스트 스트라이커 하고 뭐 이런 군장료 파는 회사 요거는 매년 여기는 매년 올 때마다 느낀거지만 신기해 이거 옛날에도 봤던건데 이런 식으로. 어디 갔다 응, 되게 신기하지 않나? 응, 다 스틸로 이래요. 근데 제가 레어 우드 아 yes. Real wood. 예. 근데 실제 전쟁에 쓰였던 우드 같은 느낌. 이게 2019년도인가 왔을 때도 이게 있었는데 딱히 바뀌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위에 그거 신형 <목소리> 아니야? 오지.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지면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뒤에도 있나? 아저 뒤에도 있네. 광학 같은 거 올려놓고, 오, 이건 완전 택컬하게 만들었네. 이 스톱은 영상국을 들어갔어 되게 이뻐요. 되뻔해어 <목소리> 그리고 여기는, 타이완, 우크라이나 뭐... 관련... 뭐 저기만 보면 다본것 같은데 g b 얼만 보면... 어, 어. 이거 근데 개시공이어 MOA 있어? 둘째 날 아침에, 아침에 한 10시 반쯤 들어와서... 근데 내가 어 어. 아 어. 예. 어, 어. 네. 10시 반쯤 들어와서 한몇 시야? 우리, 우리 10시 반쯤 들어왔죠? 12시, 한 2시간 정도 보니까다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려면 조금 더 돌아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저도 조금 더 이제 사진 좀 찍으면서 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MOA 쇼를 오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할인되는 것도 있지만, 할인도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입도 할수 있고 뭐 에어소프트건 구입은 샵에 가서 하면 되지만 할인해서 파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요즘 코로나 풀리면서 이런 것들 많이 오시는데 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